최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똑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 그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혹해서 시체를 보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한다. 사건 현장에 놓인 수많은 꽃. 그런데 그 중에 철쭉이 대량으로 놓여있었다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바치고 있었다 나이는 80대 정도? 매우 착해 보이는 할머니 그저 상냥한 미소로 꽃을 바치고 돌아간다 피해자 중에 손재가 있는 걸까? 아니면 아는 사람의 손자인가? 나도 꽃을 바치려고 다른 현장으로 가보니 그곳에서도 또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아까처럼 철죽을 바치고 있었다. 내가 물어보았다. 할머니 왜 철죽을 바치시는 거예요? 철죽은 사랑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죠. 철죽은 사랑의 꽃이 아닌가요? 저쪽 세계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란 뜻으로 이렇게 철죽을 바치고 있죠 그렇게 대답한 할머니의 눈은 매우 상냥해 보였지만 가끔 애달픈 표정도 지워 보였다 사실은 우리 손자도 제 곁을 떠났죠 물론 이번 사건과는 관련 없지만 학교에서 사고로 말입니다. 에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요번 살인사건에서 희생된 아이들도 모두 제 손자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철죽을 바치고 있죠. 슬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 할머니는 이내 그 자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상냥한 할머니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연쇄살인사건의 주범이 밝혀졌다. 놀랍게도 주범은 바로 그 할머니였으며 죽은 손주의 훈령이 외로울까봐 친했던 아이들을 모두 죽이고 저 세상에서도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철죽을 바쳤다고 한다